폴케트면은 <웃음> 이제 기사 쪽에서 이렇게 카리엘이 나오거든요. 좀 있으면 네. 그니까 희망의 성서는 아직 하나밖에 안 썼죠. 아, 하나밖에 안 들어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아갈반가를 배후자 전투 대장 잠시만요. 이거 이걸로 찍고 어? 이거 키워 같은데 어? 어? 네, 어 이거? 때려요. 어? 어? 어 이거 걔가 기... 이 기... 뭐죠? 이거? 그러니까 저거를 갈방가를 왼쪽거를한 다음에 구구. 아 그리고 이제 때리고 구구했는데. 아! 끝났습니다. 한 턴이라도 빨리 사기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 병찬잠교랑 엘루네 연자 하나씩 나올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번개개화를 당연히 쓰고요. 번개개화. 맞은 음. 거 뽑고. 신극 쓰고. 암습 쓰고. 다 내요, 그냥. 이럼 돼요 막수 있냐? <웃음> 막수 있냐? 내 입장에서 안되지 그지 이거는 할만해 할만해 좀 아깝긴 한데 내 솜탈 카드들이 그래도 이거는 이미 거프를 변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에드윈도 빠졌죠 놀도두개 빠졌고 찌르기도 두개 빠졌고 이거 오른쪽 좀만 잘 붙어주면은 그래... 아... 아니 말이 되냐고... 아니... 이런 경우가 있네 원래 안 됐어 이거 주문 이거 세개 쓰고 이거 쓰면 돼요 아리 가져오기! 가져오기! 뭐야? 나 죽은 것 같은데? 누구님께서 해주실 거야? 달성이라는데요나 죽었나본데요? 상대를 죽였니? 5% 당첨! 상대를 죽였나본데요? 누구님이 해주실 거야? 어적 떴는데? 한대 일에 어, 체력인데, 3대세방나한방 죽는 체력인데. 이거 두 번밖에 안 썼는데 이게 당첨돼? 이게 하스톤이다. 하스톤 그 자체 근본 카드야. 1턴부터 부턴까지. 뭉치 팽개 무슨 의미가 있냐고!